네, 안녕하세요. 행복, 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주제 표현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어떤 감사 주제 표현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빠밤! 네, 오늘은 친구와 관련된 표현으로 감사를 주제로 해봤습니다. 네, 친구 관련해서 소중한 친구들, 네, 예, 과연 어떤 감사 표현이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제가 읽으면은 뭐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3초 동안 같이 읽으면서 예 친구를 생각하면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어와 네, 영어와 일본어를 하는 일석 3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네, 일단 좋고요. 네.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부를 모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같이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친구와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가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같이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와 같이 보드게임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와 같이 솔직한 대화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중마고 친구가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감사 표현이 자연스러워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한국어로 표현 10가지 친구에 관한 감사 표현이었고요. 요번에는 그러면 어, 영어로 표현하는 네, 10가지 감사 표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영어 공부 같이 하실 거죠? 따라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having a friend who can ask my regrets Thank you for having a friend who can ask my regards. Thank you for having a friend with me. Thank you for having a meal with me. Thank you for having a nice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Thank you for being happy. Thank you for working with friends. Thank you for playing board game with a friend. Thank you for having a frank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Thank you for your old friend. Thank you to your friend. 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자주 써하는 10가지 일본어 감사 표현 같이 알아볼까요? 네, 같이 따라해 주실 거죠? <웃음> 네, 그러면 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私にアンピーを尋ねる友達が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大変な時期に友達が一緒に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友達と一緒にご飯を食べることができて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友達と楽しい会話をす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友達が幸せ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友達と一緒に歩く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友達と一緒にゲームす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友達と小ちょくなえっと友達と小直な話を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長年の友達が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友達に伝える感謝の表現が自然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이렇게 일본어로도 하는 10가지 감사 표현 같이 해봤었고요 어떠셨나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또 어학 공부도 감사 표현도 같이 하면서 그런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면서 친구들 만날 때에도 이 미소부자 염화미소의감사표현이 떠오른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소로,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화미소는 계속될 거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도 재밌는 주제 네, 감사 표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